구개명의 본의를 살필 것인데, 145문에서 구개명이그 많은 내용을 통하여 개명의 정신을, 어, 알고자 합니다. 구개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규정하는 그런, 어, 개명입니다. 1개명에서 4개명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보여준다면, 또, 5개명에서 10개명은 이웃에 대한 우리의 그 본분을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의무와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죠.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걸 뭐 신학적으로는 그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 하나님의 신지식 안에 그 사랑은 비공유적 속성까지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 그 공유적 속성이, 우리 인간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속성으로서의 그 공유적 속성이 이제 그 그것이라도 땅에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 있는 그런 속성하고는 질적인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이웃 사랑은 다 거짓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웃음> <웃음> 예, 에베소 교회를 그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또 책망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엄청나게 그 구별된 것 아주 정, 정순되게 나가야 될 것들을 취하긴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이라는 게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걸 돌려야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건데 그 분위가 있게 되고 근데 그 사랑으로 구동하지 않는 그런 에, 뭐 계명 지킴이나 뭐 이단 척결 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웃음> 결국 우리의 의무는 거룩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제 어떤 법규를 지키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야. 물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연약한 옛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세 사람의 본성으로 이 일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 이제 주님은 그리토 안에서 그 사랑을 같은 색깔로 여겨주는 거죠. 같은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큰 건지 알수 없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악은 율법의 사랑은 그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은 율법이라는 그릇이 거룩한 사랑으로만 채워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 폐하러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무법주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요즘 그, 한참 신학적인 논쟁이 있잖아요. 능동적 순정이니, 뭐 수성적 순정이니, 그거 가지고 서로 이단이니, 아니니, 뭐, 엄청나게 싸웁니다. 뭐, 그 엄청난 대학자들을 앞에 놓고 서로 그 이단을 얘기를 해요. <웃음> 그, 그, 결국은 그리토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의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에 우리 이제 그걸 그 순전히 그 자구적인 그 행위에 대한 자구적인 해석으로 그 행위를 그 행위까지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뭐, 이신칭의를 받는 것도,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는 것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거기에 가담한 자로서 그 은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그니까, 이, 그, 이따가도 보겠지만, 음,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그,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권면을 <웃음>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이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면 다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본면을 빌립이 전할지라도 그리도의 말씀을 따라서 본면을 들어야지. 그거 가지고 내가 더 안전한 걸 안다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그건 이제, 이제 사랑으로 행치 않나요. 만한 거죠. 근데 거기 사실은 주님의 사랑은 그 미움이나 이런 게 섞여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이용해서 상대를 쳐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미움이 개입되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그러니까 그 진짜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끼리 그냥 싸움박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진짜 사랑하라. 힘입은 사람은 그 말씀의 본면을 듣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웃음>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은 그 율법이라는 그릇 그릇이 거룩한 사랑으로만 채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오직 거룩한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거룩한 사랑 없이 율법을 행하면 그 그릇은 전혀 채워지지 않습니다. 입으로 거짓을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거짓을 말하지 않으려고 침묵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면 부계명을 조금도 지킨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를 철저히 배제하고. 교회 안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사랑, 속성, 영광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냥 위선이고 거짓. 음. <웃음> 우리 인생으로서는 이런 행위도 쉽지 아니합니다만, 게다가 이런 행위를 거짓을 말하는 행위와 비교하면 분명히 나은 것이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구계명의 그 본의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을 이미 딱 받았을 때는, 이새 언약의 율법, 은혜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거지, 행위 언약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의 산에서 계명을 받았을 때도 행위 언약의 말씀으로 받,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원해 놓으시고, 생명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그, 계약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절코 이걸 행함으로써 자기가 구원을 어, 얻은 게 아니야. 이미 얻은 구원을 그런 그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계명순종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계명순종으로 선택받은 것을 입증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굉장히 그, 그게 그거 같지만 전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순정은 즐겨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너무 감사. 그리고 사실 그리토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것을 그 흉내를 내는 건데,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그 허물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 주시니깐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인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의 참된 본분을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됩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웃음> 그고린도전서 13장 3절, 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건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그니까, 그, 제, 아까, 어, 사도행전 김홍전 목사님 말씀 읽고 오셨죠. 거기서도, 그 종교 형성주의자들이,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파괴적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그보다더 나쁜 게 뭐라고 했어요? 아예,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 아예 아무것도 안 해. 무법, 이게 무법주의자인 거죠. 이게 하나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보다 무법주의자가 더 나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 아셨지, 뭐.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자기 책임은 전혀 아니 그, 그, 그, 그 거짓말 하는 사람. 사랑, 여기,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 여기, 저기,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자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가 그게 차이죠. <웃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기 쉽습니다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이루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신망을 받고 권위를 유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범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게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믿기 전에 자기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봤던 성경 9절이잖아요. 빌리버스 3장 5절로 6절 내가 8일 만에 할려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비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할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형식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산가 달게, 그는 그리토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 죄, 율법의 용도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죄를 깨닫고, 그리토에게는 나아가고, 세원약의 그 지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르죠, 이제. <웃음> 율법주의자들이 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그, 자기 죄를 모르고 그걸 지켜서 자기를 높여놨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려고 이를 갈고 이를 갈고 목을 고추 세우고 이를 갈고 덤벼든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파하고 그리스도를 비파했는데 결국 섬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신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빼놓고 그냥 살려고 한. <웃음> 그러나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 하면서 거룩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까닭에 바울 선생과 같이 두려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 간의 대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한다고 생각하지 자기네 마음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자기네가 세상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이라고 확신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로마 개토리하고 뭐 감리교 뭐 루루토란 뭐 이런 사람들이 WCC 그에 들어오는 게다 그러는 것입니다. <웃음> 다 허용하는 것들이 <웃음>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서 세상에 평화를 추진하는 것은 참된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토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배도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면 형식상으로는 어떤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보면 누구보다 잘 믿는 것 같을지라도 실은 그리토의 지체를 괴롭게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웃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거죠. 잘못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뭐 제쳐 놓은 거죠. 그 이호석 집사님, 이이번주저강설복습에그 내용을 잘 써놨던데. 그 부분에 그 실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볼 것도 없어요. <웃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자체로는 흠잡을 데 없이 반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실은 징후하는 마음에서 비난하는 마음에서 무시하는 태도에서 나올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입에서 녹, 나온 말을 녹취해서 글로 만들면 구구절절 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구절절 듣는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는 말이 될수 있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진정으로 참된 것일 수 있습니까? 사랑이 배어있지 아니한 말이 참된 말이라 할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말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아까 오전 강설에도 봤지만 주님의 말은 우리의 속, 속을 다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일부러 비난하려고 드러내는 게 아니고, 실체를 보고 참 자신의 참상을 보고 그걸 의지하지 않도록, 진짜 의지할 걸 의지하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정주에 하는 말은 사단적인 말이 될수 있겠죠. 더욱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낼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리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아무리 옳다 손, 우리가 옳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죠. 아무리 자기가 옳다 확신이 들더라도 참된 믿음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좀더 악한 존재인데 당신이 내 속을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저기 모르는 거예요. 그리토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눌러놓으니까 폭발하는 거죠. <웃음> 자칫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드러내려 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내 말과 내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의 학식으로 따지면 누구한테 대도 밀리지 않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대항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만 드러내려고 했죠. <웃음> 사도의 태도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일차적으로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만, 나아가 모든 신자에게 요구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임을 스스로 드러내듯이 그가 끌어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잘못을 폭로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은 스스로 속기 쉽습니다. 루터 선생처럼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거짓말쟁입니다 죄를 깨닫는 사람마다 루터 선생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할 것입니다. 이 말이 동감되지 않다면 여전히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런 사람은 계속 스스로 속을 것입니다. 계속 스스로 속는 사람은 급기야는 자기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사도에게 나타나서 에베소 교회에 전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읽은, 읽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웃음> 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사도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곧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셨습니다. 실로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할수 없죠. 이런 교회가 오늘날 찾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일곱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서 이교회초대를 옮겨버리실 뜻을 비치십니다.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주님께 받은 순수한 사랑이죠. 이 순수한 사랑은 필요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순수한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행하노라 할때이 주님의 경고를 잊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 없이도 교회의 사명을 다 해, 행했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 거죠. 이전에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셨는데 이 표현은 대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말씀과 아주 비슷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토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이니 사실 대살로니가 교회는 뭐 불과 3주 정도 말씀 못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이런 모,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저기 아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이 편지를 쓴거 아닌가? <웃음> <웃음> <웃음> 그대단론 가전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토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하는 반면에 게시록에서는 그냥 역사와 수고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참된 믿음 없는 교회, 거룩한 사랑 없는 수고, 믿음 없는 행위, 거룩한 사랑 없는 수고, 소망 없는 인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수고 자체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랑이 인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인내가 나오는 소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토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토께서 우리를 통하여 신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드러내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은혜의 방도를 주셔서, 말씀과 성신과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그걸 취해서 누리는 건데, 내 쪽에서 온게아니잖아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걸 받아서 전했으니까, 영광을 돌릴 것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받았으니, 거저 받아서 거저 줬으니까, 준 분한테 돌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익한 종으로서의 고백은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로 꾸미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근데 땅에 있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자로서 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아시고 하늘에서 주님이 오셔서 다 보여주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신을 보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 하늘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그그그 그,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걸 주고 주어 자신을 다 드려서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그 <웃음> 그 사랑으로 해야. 참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고 주의 그 명령을 쫓아서 순종한다고 해도 결국은 사람으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을 발휘하려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만 나올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악한 것이 나올 것입니다. 참 미련한 것인데 신자라면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행한 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의 생명을 발휘한 것인지 그 금방 알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알면,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아,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을 말한 것인지 진실을 가장해서 거짓을 말한 것인지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 강의 공부할 때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을 아는 지식과 맞물려 있잖아요. 그김홍전 목사님이 사도행전에서는 그 실론을 얘기하고 기독론을 얘기하고 인체론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다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 어느게 먼저고 어느게 후고 아니고요. 3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우리가 그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그리토께 연합되어 갖고 성신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절차를 쫓아서 그 완성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미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걸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것도 방, 방도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걸 통해서 살리시겠다고 한 것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리시겠다고 한 거니까 우리가 아무리 살겠다고 해도 못 사는 건데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 모르지 않을 거지 내가 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좋은 말하고 살았는데 나를 이딴 식으로 인정을 해? 그렇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도 한때 그런 그런 적이 있어요. 뭐 여기 산 증인이 있으니까 뭐좀할 말이 없는데 <웃음> 아무튼 그그 거기서 벗어나온 게 주님의 은혜죠. 그것도 사실 벗었다고 해서 다 옛날에 다 벗어낸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임 없이 싸워야죠. 믿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거짓말는 여기 이제 교회 청년이 이제 뭐 궁금한 내용을 목사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성신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있고 품이 있는 것그 고상하게 드러내는가. 이게 사실은 생명이 있는 사람의 자태가 되는. 굉장히, 이런 것이 궁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예. 네. 주님의 말씀에서, 가르침에서 답을 얻어나가면 아주 소망이 있는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대답은 그리토적인 것, 또, 내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힘쓰라. 이게 뭐 그리스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이죠. 나라는 것은 죄인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엮여져서 그, 가는지를 주님의 은혜로 엮여져서 가는지를 알아야죠. 은혜와 사랑으로 엮여져 가는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무엇인가? 그리토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고 무엇을 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자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뭐다 설명드린 것인데요. 동시에 그리, 그리토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게서 나타나셔야 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이 없고 오직 모든 형편에서 오직 그분의 인격과 능력만이 내게서 나오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이 그런 마음으로 전한 거예요. 빌립이 오직 그리스도 그 쫓겨가면서도 그 이게 이거 외에는 이 그리토 외에는 답이 없다. 세상에. 그것을 알려준 거예요. <웃음> 그리토께서 내 전부가 되시고, 내 기쁨, 내 생명, 내 사, 사랑이 되시기를 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면, 그러면 이제 계명을 이룰 때 이제 염려가 없는 거죠, 사실. <웃음> 그리토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내게 할 말을 주십니다. 그 내게 할또 내가 취할 행동도 주. 이 무법주의자들은 다 주님이 하셨다고 하고 자기 할 행동을 구하지도 않고 어,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행동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참,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예, 행동을 하는 거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죄라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지만, 일반적으로도 죄, 일 개, 칠대 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제일 첫 번째, 나태. 예? 제일 마지막에 분노. 뭐뭐 중간에 탐식도 있고, 탐, 탐욕도 있고, <웃음> 그런 것들도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거를 미워해야 돼. 그러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는 거죠. <웃음> 주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웃음> 뭐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안인정해주고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족한거죠. 주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고 이게 신학적으로 그리토 중심부 오실 그리토 오신 그리토 또 다시 오실 그리토 그렇게 뭐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알아도, 내가 그걸 실제 몸으로 그걸 구현해내지 않으면, 그거는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토께서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어떤 오해도, 어떤 원망도 다그 넘,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 다,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리토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그리토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응.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기뻐하셔서,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토께서 교회로 계시는 이 사실을 참으로 터득한다면 아, <웃음> 그의 그, 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그러니까 다 드린 존재로서 존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거기가 바닥이에요. 그것이 바닥이고 거기서 올라설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게 이제 거기 가야 주님께 다 의탁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그렇게 되면 주님이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또 우리를 완성해 나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또 쓰시는 거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제 이웃사랑에 참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갖고 또 함부로 대하고 한다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계명의 본의를 하나도 안 지키는 겁니다 그리도의 지체로서 그리도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조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의 빛을 환하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입니다. 음. 죄인으로서 할수 없는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더 감격하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주님의 수정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요한일서도 봤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이 사귐은 친교예요 친교라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이 형제와의 친교를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친교를 그냥 그냥 명목으로만 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진짜 어려움을 위해서 같이 나누고 그 수고도 같이 그뭐뭐 뭐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그게 그게 참된 지체이고 형제이고 어 그야말로 하늘 나라 참된 패밀리 아닙니까? 그게? 진짜 가족이죠. 하늘 심일권을 함께 가진 그런 가족입니다. 그러면 <웃음> 본인이 아무리 뭐 입으로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이루는게 없으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고루가신 <웃음> 아버지 앞에 서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토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자식에게,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토와 함께. 이것이 기독교의 윤리 조건인 것입니다. 그리토만 전파한다는 게 그리토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다 어, 이런, 음, 그, 이런 내용과 다 동일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이런 것이 될때그 계명의 본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구계명의 그 많은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구계명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 자꾸 이렇게 계명 공부하면서 중간중간 다시 그 정신을 일깨우는 것은 굉장히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그걸 빼놓고 계명을 자꾸 순종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연합된 존재고 주님과 그런 친교를 이루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그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형제들과 친교를 나누나? 이게 이상적인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거예요 이런 정서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정서가 없는 사람이 그 나라 갈수 있을까요? 못 가요. 물론 그냥 그냥 인간적인 정서만이 아니라 신적인 정서죠. 하늘나라의 정서. 이 정서를 가지고 있을 때 이웃을 속이지 않는, 꾸미지 않는, 이웃을 기만하지 않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이웃을 참되게 세우는 거, 이웃을 진짜 어, 존중하는. 거고. 이웃을 존경하는 것. 우리가, 그, 저기, 그, 신학교 세미나 때, 그, 어, 이 일반의 그 세상, 그 권세자들도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 들으셨죠? 진짜 존경해야 됩니다. 그 존경도 그냥 상대적인 존경이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사랑의 존경이에요. 죄, 주님이 죄인을 그 친구와 같이 여기 심해서 존경, 존중해 준거 아니에요? 근데, 뭐좀 아는 것 같고, 까, 까발리고, 그런 것은 존중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 그, 상대의 연약을 안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